나 읽어볼께 음. 이 네, 네.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실제로 발만 담고 안한다이 <웃음> <웃음> 새끼가 이런 새끼야 이건 진짜 이건 난 동의 저희가 웃을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아 <웃음>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실제로 발만 담고 안 해! 아! <웃음> 너무 해, 이 심지어 시가 는도 있었어 <웃음> 진짜 어쿠스틱 하자고 해놓고 지안 오고 막. 지시범일음도 녹음하다가 또 하라고 이걸? 1절에서 불렀던 후렴을 이에또 불러야 되잖아 시... 지의잖아요 얘가 지가 보컬인데 근데 이걸 이걸또 부르라고? 안해! 이러는 거야 아, 뭔 소리야! 네가 일본이야! 네가 만든 노래인데 왜 일정 구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달라는 거야 내 개인적인 얘기 남들한테 하는 거 싫어함 어... 뭐내 뭐? 네, 뭐? 내 개인적인 얘기는 남한테 네, 하는 거 네. 맞아 내 개인적인 얘기는 남들한테 하는 것이라고저 민호랑 안지 14년 15년 만났는데 얘 여자친구 본적한 번도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은 김민호 군의 <웃음> 아니, 이 성격 테스트에 <웃음> 대한 이야기를 그만해, 그만해. 하고 싶습니다 누가 네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간섭하면 개빡침 <웃음> 한국에 살면 예민 중이니 사회부적 응자로 보임. 남의 가치관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인정하는 편. 누가 내가치관을 뭐라 하는 거 싫어함. 남들한테 뭐라고 잘안 함. 근데 남들한테 뭐라고 잘안 하는데 근데 이게 귀찮아서 그래. <웃음> <웃음>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인간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웃음> 이게 이게 이새끼요아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나가는 거 귀찮아하는데 막상 나가면 잘놈 입에서 뒹고거리면서 TV 그는거개 좋아함 여러 명이 노는 것보다 한두 명 노는 거 좋음 공계념 조카 없음 쓰는데 합리야 싸우는 거 싫어해서 내가 그냥 그냥 희생 희생 아 이건 맞아요 싸우는 게 싫어서 자기가 희생 아 됐다 됐다, 됐다 이러고 그, 넘어봐요 민호 제일 잘주 하는 말이 내가 되나 다 나한테 백번 잘해줘서 한번 반응 안 해줘도 내가 뭐 잘못했나 혼자 <웃음> 생각하고 자기 애가 강한데 자존감 낮대 <웃음> 맞아 이거 자기가 가는데 차종가입이 다죠. 처음 됐다. 보는 사이면 말 먼저 못 걸어 맞아 근데 말 걸면 또말 잘해. 남 얘기 잘잘 들어준 척하는데 사실 딴 생각하고 <웃음> 이거야 이거야. <웃음> 야, 얘가 얘가 내내내내 네, 네, 네, 네, 네. 이거랑 응응 <웃음> 안돼. <웃음> 예 이래요 제가 내가 무슨 말인지못 알아들면서 분명히 어어어어어네네네네네 원근이 형 말하자 제일 많이 하는 소리잖아요 네네네네 네네 이러잖아요 형 말하면은 안 듣고 있는 네안 듣고 있는 거야 이게 민호야 뭐뭐 이건 뭔데 네네네네네네 괜찮네 맞아 이건 와 이건 진짜 짱이다 시작은 창대하나 정작 끝을 내는 법이 없음 여기도 무인도들 무인도 하이하아 그래서 창문에 썸팅을 하나 봐 혼자 원 없이 울고 싶어서 맞아 그래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이제 나에게 기회가 없나 봐네 다음 노래 또 네, 저희가 2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날 네. 앨범 발매를 할 생각이에요. 네, 앨범이 또 나오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십니다. 오, 그런가요? 네, 뉴욕에서 출연하기로 예약기하셨는데 네. 물점 주석 물점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그냥 이어폰으로 마이크랑 연결해서 서로 듣는 거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마이크 하기가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무도방정 떨고 더 하고 막더 지르고 격황된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은 실제로 공연장에 오시는 게 어, 구독자 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네, <웃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제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경, 맞아요. 그 영역이 왔어요 저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친구 사촌, 팔촌 네. 친구의 친구, <웃음> 친구의 여자친구 다 끌고 네. 와야 돼요 <웃음> 맞습니다. 사돈 사돈 어르신한테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중식이 밴드예요. 하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뭐 그, 그러겠죠. 아니 뭐 네. 그러다가 뭐 네. 그분의 네. 1%라도 아, 같이 1% %라도. 사돈과 같이 공연장에 오시는 그런 모습 있으면 저는 정말 멋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대통합이죠. 네. 네. 네. 두렁이 인둥이 재롱이 진돌이 꿀순이 살찐이 강아지 버려진다 버려진다 길 잃은 메리 워리 버그 고기 햇빛 초코 버려진다 버려진다 쓰레기통 뒤적이고 밤새도록 시끄럽게 큰 소리로 잘 방금 중간에 뚜두루뚜뚜 이런 거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일루미라트 맞죠? 그... 계속 이게... 이 CPU가 이 시... 네. 그래서 이 저희가 너무 입력량이 많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입력을 줄여야 되겠네요 출력은 어... 어디서 돼요? 어 아니 장비를 좀... 컴퓨터 협찬 받습니다 <웃음> 여보 할 말이 있어 요즘 불경기라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가서 못살는데 아니야